알면 쉬운데 모르면 짜증나는 거. 뭐? 원자량 기준의 변화. 내용 정리는 밑에 박스다 그려 놨으니까 그 박스의 의미를 내가 지금부터 쓸 테니까. 여기다 쓰고 지워도 괜찮겠죠? 그 그림에다가 알아서 추가로 좀더 쓰세요. <웃음> 원자량 현재. 야야. 야. 우리 이거 우리 현재는 원자량 기준을 누구로 잡고 있지? 그냥 탄소 하면 안 돼. 질량수 얼마짜리 탄소? 12짜리 탄소. 우리 현재 교과서에서는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탄소를 원자량 12로 기준을 잡고 있다고. 그 기준을 바꾸는 거야. 아, 앞으로 탄소 10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탄소 24로 해. 이렇게 바꿔 버리는 거야. 야, 그러면 자, 예지 하나 쓸게. 기존에 탄소가 10이었거든. 그랬더니 수소가 1이 나온 거야. 오케이? 근데 기준을 탄소를 24로 바꿔 버린 거야. 그러면 기준이 몇 배가 됐어? 두배 됐지? 그러면 애도 바뀌겠네? 몇 배로 변하겠어? 두 배로 변하겠지? 그래서 2가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정말 쉽지? 두 배? 너도 두 배. 원자량도 두 배? 분자량도 두 배. 그치? 맞잖아. 그런데 문제를 다시 바꿀게. 문제를. 기준 1은 탄소를 12로 잡았어. 탄소 1모를 12g으로 잡은 거야. 오케이? 그런데 기준 2는 산소를 16으로 잡았어. 산소 1몰을 16g으로 잡은 거야. 그러면 기준이 바뀌었지. 탄소를 산소로, 그치? 질량수 12를 12 잡았다가 질량수 16짜리 산소를 16 잡은 거야. 그러면 몇 배가 됐니? 몇배 됐어? 이거를 12분의 16배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 아까는 탄소 12를. 탄소 24로 잡았으니까 몇배 됐니? 두배 됐다라고 아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번엔 탄소, 물질 자체를 기준을 바꿔버렸다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몇배 됐는지 알수 있어? 없어? 없지? 어떤 애또 물어. 쌤, 산소는, 원래 탄소가 10일 때 산소는 16이었잖아요. 하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 실제는 16 아니야. 계산하기 편하라고 16 쓰는 거지. 탄소가 12일 때 산소는 15.9995야. 995야. 16이 아니라고. 계산하기 편하라고 반올림시켜가지고 16 잡아놓은 거라고, 단지. 오케이? 실제는 아닌 거지. 그럼 이런 경우에 변한 것 같기는 한데, 분명히 변한 것 같기는 한데, 몇 배인지 모르는 거야. 이거 외에도, 이거 외에도, 원자량 기준 변화를 매우 단순하게 탄소를 두배 했네 이런 형태의 문제를 안 나오니까 그거 외에도 어떤 새끼는 변했는지 어떤 새끼는 감소했는지가 되게 헷갈리는 게 바로 이쪽 파트인 거지 그래서 이쪽 파트는 핵심만 이제부터 잡을게요 원자량 기준의 변화에서 변화 옆에다가 뭐가 변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원자량이 바뀌었잖아요 그치? 그 전에 1몰. 내가 말하는 몰이 바뀐 거야. 몰의 의미가 바뀌어 버린 거야. 몰의 크기가. 기존의 1몰은 몇 개였어? 6 곱하기 10에 23승 개였잖아. 그치? 그 자체가 바뀌어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예를 이렇게 드는 거죠. 1번 마을에 가서 내가 가서 이제 바, 방학 때도 한번 했었잖아. 그치? 1번 마을에 가서 아이고 배고파 해서 자 여기 사과 한 바구니만 주세요. 그래서 한바 구, 니만 주세요. 하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여기에 알았어. 하고 사과가 한개딱 담겨 들어갔다 이거야. 아, 1번 마을의 바구니는 바구니 한 바가지, 한 바가지당 사과를 몇 개씩 담을 수가 있어? 하나씩 담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야, 사과는 모든 마을이 무게가 똑같아. 12g 짜리야. 따라서, 야, 이거 한 바구니 담았어. 그럼 이한 바구니에 들어간 사과는 몇 g인 거지? 12g 담겨 있는 거야. 이한 바구니에 사과는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지? 한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야, 이씨, 한 바구니인데 왜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 했더니, 한 바구니 부피가 24리터인 거야. 오케이? 너무 큰가? 좋았어. 2리터인 거야. 그래서, 이 마을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2번 마을로 간 거지. 2번 마을에서도 갑자기 사과가 처먹고 싶어가지고, 야, 사과 한 바가지, 한 바구니만 주세요. 했더니, 이번 마을은 바가지가 좀 커. 그래서 12, 하나당 12g 짜리 사과를 몇 개를 담았지? 두 개를 담은 거야. 여기서 한 바가지, 한 바구니, 한 바가지 주세요 했더니 애는 두 개를 담아버렸어, 두 개. 그러니까 몇그 g이야, 두개 담았더니. 24g이야. 왜 그래? 바가지가 커서 그래? 작아서 그래? 커서 그래. 몇 배나 크지 봤더니, 이와이 마을에서 쓰는 바지는 가 4L 짜린 거야. 오케이? 야, 한 바가지 질량 달라. 개수 달라. 부피 달라. 그런데 우리는 둘다 뭐라고 불러? 한 바가지. 한 바구니라 이런 붙이는 거야. 똑같이. 오케이? 몰이란 의미가 뭐냐 하면 어이, 탄소의 원자량을 얼마로 기준 잡은 거라고? 질량수 12 탄소를 원자량 얼마로 잡은 게 기준이야? 12 잡은 거지. 또 다른 말은 뭐냐 하면 12짜리 탄소가 1몰 있었을 때1 2 g 이이다 이렇게 잡아 놓은 거야. 아 탄소 12g이 1몰이야 이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기준인 거라고 그런데 기준이 바뀌었어 24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뭐냐 아이 바뀐 기준에서는 탄소 24g이 몇 몰이야 된다고? 1몰 질량 두배인데 양은 다른데 똑같이 우리는 뭐라고 불러? 몰이라 고 부르는 거야 1몰이라고 같은 개념 똑같이 한 바가지 한 바가지인데 양이 다르잖아 아, 1번 마을에서 쓰는 바가지는 사이즈가 작고 2번 마을에서 쓰는 바가지는 사이즈가 큰 거야 둘다 똑같이 내가 1몰이라고 부르지만 양이 다른 거야 뭐가 변한 거야 몰이 변한 거야 내가 말하는 몰 1번 마을에서 1몰은 한 개를 내기 하는 거야 근데 2번 마을에서 1몰은 두개 얘기한다니까 두개 얘기한다니까? 야, 1몰의 개수가 다른 말로 뭐지? 아보가드로수. 따라서 바가지 크기가 바뀌니까 아보가드로수가 바뀐 거야. 똑같은 1몰이지만, 야, 1몰일 때 질량이 10이야. n은 1몰이 질량이 24야. 1몰의 질량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원자의 상대 질량, 원자량 또? 분자량, 화학식량 하는 거야. 그렇지? 기체의 경우는 1몰이 몇 리터? 22.4리터. 그런데 여기에 기체를 담았어. 그랬더니 이게 4리터 된 거야. 여기서 말하는 2리터, 4리터가 바로 뭐지? 1몰의 부피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원자량의 기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 몰이라는 그릇의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한번 펐을 때 질량, 원자량, 분자량 바뀌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1몰의 개수, 아보가도로 수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바가지의 크기, 부피 1몰의 부피도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단순하게 어, 탄소 12가 입사됐어? 음, 두배 됐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기준이 바뀌었어 그런데 그 기준이란 건1몰이란 이름의 바가지의 크기가 바뀐 거야 그래서 기준이 바뀌었을 때더큰 바가지를 쓰냐 더 작은 바가지를 쓰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거기에 마무리 한개더 잡을까? 변하는 게 있고 기준이 바뀌었을 때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방금 변한 거 원자량 한번퍼쓸때 질량 원자량 분자량은 변해안 변해? 변하지 맞지? 따라서 원자량 이런 거 변하는 거야 분자량. 그런데 질문 하나만 할까? 다시. 원자량은 뭐죠? 맞아. 1몰의 질량수야. 따라서 이 원자량이라는 건 1몰의 질량인 거야. 1몰의 질량이 원자량인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뭐가 변해? 아보가도로 수가 변하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보가도로 수는 뭐야? 한번퍼쓸때 개수잖아. 따라서 아보가도로 수도 의미가 뭐지? 1몰의 개수. 이거 변하는 거야. 왜? 몰 자체가 바뀌어버렸으니까. 오케이? 야, 1몰의 부피 22.4L가 나 지금까지 1몰인 줄 알았거든? 이것도 변하지. 바가지 크기가 바뀌었으니까. 왜? 1몰에 블라블라블라 하니까. 그럼 공통적으로 하나 나오네. 몰이 들어간 값은 다 바뀌는 거야. 몰이 들어가면 다 바뀌는 거야. 몰과 관계된 건다 바뀌는 거야. 어이 질문. 사과 1몰의 질량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사과 1몰의 질량은 1몰? 아, 뭘? 뭘? 바가지 있듯이야. 따라서 사과 한 바가지의 질량은 당연히 바뀌지. 산소 한 바가지의 질량 바뀌는 거야. 오케이? 이해 돼? 그럼 사과 한 개의 질량은? 여기 한개몇 그람이지? 1 2그람 여기도 한개몇 그람이지? 1 2그람한개 질량은 안 바뀌어. 따라서 몇몇 몇몇 개의 질량 나오면 이런 거 절대 안 바뀌어. 야, 사과 12g 몇개 있는 거야? 사과 12g. 그럼 몇개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사과 12g 몇 개? 한 개지. 여기서 사과 12g 몇 개? 한 개지. 따라서 거꾸로 해서 몇 g의 질량 이런 것도 절대 안 바뀌어. 맞 12g의, 아, 개수, 개수. 졸라 미안해. <웃음> 몇 g의 개수 이런 거안 바뀌어. 그럼 뭐, 안 모아, 뭐, 안 모아, 뭐, 뭐, 뭐, 뭐, 뭐. 야, 애보다 애가 사과를 몇배더 담았어? 두배더 담았지? 따라서 사과 전체의 질량은 몇 배가 됐어? 두 배가 됐지. 왜? 바가지의 부피가 몇배 됐으니까? 바가지의 부피가 몇배 됐으니까? 두배 됐으니까.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 이게 뭐야? 밀도. 분모도 두 배, 분자도 두 배. 따라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중 하나.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중 하나. 이거 밀도, 밀도. 안 변해. 밀도는 온도와 압력이 바뀌기 전에는 안 변해. 쌤왜 하필 온도와 압력이에요? 아보가드로 해봅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 부, 밀도비가 분자량비 그거 있잖아 그렇지? 그안 그래, 변하는 거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것중 하나 이해돼요? 그런데 매우 간단한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야 아, 내가 탄소 원자량을 1 1로 했다가 정말 간단한 문제 24로 바뀌었어 그럼 다음 보기 중에서 변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티어 원자량. 음, 변하지, 한 바가지 크기니까. 그지 어, 밀도. 어, 안 변해.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심플한 거. 두 번째, 이거보다 난이도가 좀 높은 건, 야, 여기서 기준 1로 일모를 펐고, 기준 2로 일모를 펐어. 그러면 그때 개수비는 몇대 몇이냐?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난이도가 약한 건 이것만 가지고 가도 돼. 나중에 시험 전날 얘기해. 야, 밀도는 안 변해. 외워, 이 자식아. 이렇게 해. 이것만 외워.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자고 이거는 혹시나 해서 써놓은 거고 중요한 거는 뭐? 요게 변해 몰이란 이름의 바가지의 크기가 변해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기준에 따라서 더 크게 기준 잡은 것도 있고 더 작게 기준 잡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기준 1과 기준 2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때는 뭐를 꼭 해야 되냐 하면 어디 기준에 바가지가 더 큰지를 찾아내셔야 돼 어떤 바가지가 더 큰지를 오케이 그럼 그거를 지금부터 체크 문제 풀면서 갈게 자 이거 뭐 교재에다 쓰여있으니까 대충 보셔도 괜찮죠 지웁니다 지워도 되죠 예 지울게요 체크 문제 25페이지 체크 문제 쫙 내가 풀어줄 테니까 여기 있는 것만 미친 듯이 보세요 어지간하면 이제 문제가 다 풀릴 겁니다 와우 이제 마지막이에요 화학신량과 아, 뭘. 아래표는 탄소 원자량을 12로 정했을 때 수소와 산소의 원자량을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그런데 기준이 바뀌었어. 탄소를 24로 바꾼 거야. 야, 잘. 이걸 기준 1이라고 할게. 바꿨어. 이걸 기준 2라고 할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야, 기준 1의 바가지가 더 커? 기준 2의 바가지가 더 커? 어떻게 알았어? 2가 더 큰지. 2가 더 큰지를 어떻게 알았냐고. 기준 1에선 탄소를 12로, 음 기준 1바가지에서는 탄소를 12로 담았다는 거야. 한 바가지 풀면 탄소가 12g 푼다 이 뜻이야. 그런데 기준 2는 탄소라고 했어? 산소라고 했어? 똑같은 탄소야. 기준 2에서 똑같은 탄소를 했더니 24g을 풀수 있다고. 의미 이해돼요? 똑같은 탄소를 담았으니까 내가 커졌는지 작았는지 알수 있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탄소 담았을 때 N은 12g이고 N은 24g이니까 바가지 크기가 몇배 커진 거지? 두배더큰 바가지로 내가 이제 푸고 있는 거야. 두배더큰 바가지로. 오케이. 네. 자료들 변화 찾읍시다 1번 산소의 원자량은? 원자량. 몇 몰의 질량? 1몰. 한번퍼쓸때 산소의 양. 더큰 바가지로 퍼쓰니까 많이 푸겠어? 조금 푸겠어. 많이 푸지. 몇 배? 두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H2O의 분자량. H2O 1몰. 한 바가지 퍼쓸 때의 질량. 더큰 바가지로 퍼쓰니까더 많이 푸셔. 몇배 더? 두배 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케이. 3번. 수소기체 1몰의 질량. 1몰 친절하게 돼 있네. 한번퍼쓸때 수소의 양. 더큰 바가지로 펐으니까 몇배더 많이 퍼? 두배더 많이 푸는 거지. 이게 또두배 되는 거야. 4번 수소기체 2g의 몰수. 잘 봐. 야야야야. 수소 2g을 퍼. 몰수는 의미가 뭐냐 하면 바가지 횟수거든. 한번푸면 1몰. 두번푸면 2몰. 그래서 기준 1은 작은 바가지로 푸고 변화된 기준 2는 큰 바가지로 퍼. 그럼 2g의 수소를 풀때 1이 더 자주 퍼야 돼? 2가 더 자주 퍼야 돼? 2가 더 많이 푸겠지. 야, 이걸로 내가 두번폈더니 끝! 그럼 바가지가 사이즈가 작아. 애는 두번 퍼선 돼, 안 돼? 안 되지. 더 많은, 많이, 많이 퍼야 된다고. 똑같은 이몰이지만 바가지가 작아서 더 많은 횟수로 퍼줘야 돼. 그게 몰수야. 따라서 4번 보기는 뭐냐 하면, 야, 나 수소기체 2g 푸고 싶어요. 그런데 바가지가 커졌으니까, 더 많은 횟수로 퍼야 돼. 더 조금만 퍼도 돼. 조금만 퍼도 돼. 따라서 2분의 1배. 이런 거 어려운 거지. 뭐 이해는 돼. 어? 그러니까 이게 막 그거에 따라서 원자량두배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바가지가 커졌다 작아졌다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해. 이쪽 파트는 알겠어. 어이? 지금 몇 년째 바가지 얘기할지 모르겠어. 바가지 말고 다른 거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야, 1모에 밀도. 1mol의 밀도든, 2mol의 밀도든, 10mol의 밀도든, 10g의 밀도든, 100g의 밀도든, 밀도는 안 변해. 온도 압력이 일정하면.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이야. 오케이? 상대 질량안 변해. 야, 부피가 두배 됐잖아. 그렇지 그런데 있는 질량도두 배잖아. 밀도는 그대로. 6번. 그럼 질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야, 내가 너를 한번 푸든 두번 푸든, 한 개의 몸무게는 안 변하는 것이 뭐. 내가 너의 몸무게를 1이라 부르든 2라고 부르든 그렇지? 그래서 안 변해. 7번 이거 주의해라. 왜이 숫자를 썼냐 하면 봐봐. 개의 질량, 애도 개의 질량 같은 의미야. 따라서 한개 질량 안 변하면 두개 질량 안 변하고 백개 질량 안 변하고 6점 곱표, 6.02 곱하기 10에 2 3승의 질량도 안 변하는 거지. 애도 안 변해. 그런데 왜이 숫자를 썼어? 이 숫자는 뭐야? 기준 1에서 무슨 수? 아보가도로 수. 그래서 너희들한테 페이크를 거는 거야. 따라서 7번 옆에 이거 하나 쓸까? 7번 문제 프라임. 뭐라고 쓰느냐? 아보가도로 수에 해당하는 산소의 질량은 7번하고 7번 프라임의 차이점이 뭐죠? 아보가도로 쓰는 의미가 뭐지? 한번퍼쓸때개수 따라서 이 말은 실제로 한번퍼쓸때개수는 바가지가 커졌으니까 더 많이 푸겠어? 더 조금 푸겠어? 더 많이 푸시. 따라서 바가지 사이즈가 두배가 됐으면 아보가도로 수도 몇 배가 되는 거야? 두배가 되는 거야. 따라서 기준 1에서 아보가도로 수는 6.02 곱하기 10에 23승계거든. 기준 2에서 아보가도로 수는 똑같이 아보가도로 수라 말을 하지만 몇 개? 12.04 곱하기 10에 23승계. 한글로는 똑같이 아보가도로 수라고 써놨지만 실제 개수가 다른 거야. 따라서 질량은 몇 배? 두배 오케이, 아보가드로 수가 같은 말로 뭐 이걸 같은 말로 뭐 이걸? 뭐지? 일몰이야. 따라서 아보가드로 수 이퀄 일몰. 1몰. 아, 일몰에 해당하는 산소의 질량 한번 퍼센트 질량 두배 커졌으니까. 이거하고 차이점은 뭐? 6 0공이 페이크. 이거는 실제 몇 개라고 써놨잖아. 기준 일에선 이게 일몰이야. 기준 2에선 요게 2분의1몰인 거야. 알겠죠? 아? 그냥 몇 개의 진량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면 안변해 마지막, 아보가도로수의 변화는. 아이, 아보가도로수는 한번퍼을때 개수잖아, 그렇지? 커졌어, 작아졌어? 그렇지. 몇 배? 두 배, 끝. 이렇게 정리 이해됐니? 됐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이기사를 몰아서 마지막 문제 한개 피날리로 찍읍시다. 몰과 확신량 드디어 끝이에요. 하여튼 원자량 기준의 변화는 기준 1과 기준 2에서 바가지의 크기가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만약에 커졌다면 몇 배로 커졌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2번 아래표에 따라서 기준 1을 적용한 탄소 1몰, 1몰. 아, 1번 말에서 쓰는 바가지 기준 2를 적용한 탄소 1몰 2번 말에서 쓰는 바가지가 있어 그럼 어떤 바가지가 더크냐쓱 살펴봤더니 1번 마을에서는 탄소 원자량을 11으로 뒀고 2번 마을에서는 산소 원자량을 16으로 뒀어. 에이. 바가지 크기 맞춰봐. 1번에서 쓰는 바가지 가지고 딸기를 담았더니 한 바가지에 딸기가 10개 담겼어. 2번 마을에서 쓰는 바가지 가지고 자두를 담았더니 자두가 9개 담겼어. 1번 바가지가 더고 2번 바가지가 더고 모르지. 그렇잖아. 딸기 하나하고 자두 하나가 실제 사이즈가 어떤지 내가 모르잖아. 실제 실량이 둘과 어떤지 떻 모르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 경우에는 누가 큰지 알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바가지가 큰지 작은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똑같이 딸기를 담아봐야지. 이해 되겠어? 그럼 이걸 여기에 적용해 봐. 이게 잘 못하는 애들은 이 새끼들이 이것만 쳐봐요. 1번 마을에서 원자량 한 바가지 보면 탄소가 12g. 2번 마을에서 산소 한 바가지 보면 16g. 그럼 1번이 크냐? 2번이 크냐? 1번은 딸기 폈고 탄소, 2번은 자두 폈는데 모르잖아. 머릿속에서 산소 원자량이 1 6이라걸 잊어버리라고. 따라서 요거가지고 어떤 바가지가 큰지 몰라.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몰라. 비교가 안 돼. 그럼 두 번째 일몰의 정의. 야한 바가지가 12g 16g 이것도 알수 있어? 없어? 몰라. 이 자체도 나한테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 누가 큰지는 방금 한 것처럼 뭐? 똑같은 거 퍼봐야 돼. 그래서 세 번째 요걸로 푸는 거야. 그 기준에 따라서 원자량 원자량 한 바가지를 다 퍼봤거든. 한바 가지씩 내가 산소를 1번 바가지, 2번 바가지 가지고 내가 한번 퍼봤거든? 근데 1번 바가지는 푸니까 15.995g 푸더래 산소를 2번 바가지 가지고 산소 푸니까 16g 푸더래 위에가 더 많이 퍼서? 밑에가 더 많이 퍼서? 밑에가 더 많이 푼 거지 따라서 위에가 바가지가 더큰 거야 밑에가 바가지가 더큰 거야 좀 차이가 좀 크게 그랬지만 밑에가 더큰 거야 어, 몇배더 많이 퍼서? 몇 배? 야, 이씨, 야, 혹시 모를까봐. 1이 3 됐어. 몇 배? 1분의 3배, 그렇 야, 2가 3 됐어. 몇 배? 2분의 3배, 그렇 자, 2가 a, 2가 b 됐어. 몇 배? 2분의 b 배, 그렇지? a가 b 됐어. 몇 배? a 분의 b 배, 그렇지? 야, 15.995가 16 됐어. 몇 배? 15.995분의 16배. 이렇게 15.995분의 16배 된 거야. 이만큼 더 많이 푼다니까. 그럼 똑같이 탄소를 퍼도 탄소도 저만큼 더 많이 푸겠죠? 그래요. 자, 요걸로 바가지 크기 결정했어. 문제갑니다. 기준 1을 적용한 탄소 1몰 뭐냐 하면 기준 1 바가지 가지고 탄소를 퍼다 이 뜻이야. 기준 2를 적용한 탄소 1몰 2번 바가지 가지고 탄소를 푼 거야. 그럼 어디에 탄소가 더 많아? 위, 아래. 밑에가 더 많은 탄소를 푼 거야. 오케이? 그거를 완전 연소시켰어? 태운 거야 야, 그러면 완전 연소시켰다는 건 여기에다가 산소를 넣어서 태운 거잖아 그치? 그러면 CO2가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위보다 아래가 더 많은 탄소를 태워야 되잖아 그러면 필요한 산소도 위에가 더 많아? 밑에가 더 많아? 밑에가 더 많아? 몇배더 많아? 15.95분의 16배가 더 많아 그러면 그 결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도 위에가 더 많이 나와? 밑에가 더 많이 나와? 밑에가 더 많이 나와? 몇배더 많이 나와? 15.995분의 16배가 더 나오는 거야. 1보다 2에서 큰거 찾으래.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밀도 그대로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야, 부피가 15.995분의 16배. 그러면 질량도 15.995분의 16배. 그렇죠? 생성된 CO2의 개수 2가 더 크지. 왜? 바가지가 크니까 어? 태우는데 소모된 산소의 양 위보다 아래가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지 그렇지? 따라서 애도 2가 더큰 거지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는 뭐죠? 아 고난도 기출이구나. 예 네, 여기까지해서 우리 내용은 이제 유형 내용은 끝난 거예요. 오케이 예자 네. 요거 지금까지 한거 내용 정리하세요. 1분들입니다 정리. 음.